와아 우와~~ 우와~~ 예~~ 다토 어..어..어..어.. 어, 짜증내지 마.. 저다식트어 지금... 했어? 엄마 얼굴에? <웃음> 귀여워.. 잘 먹었어? 다토야 루아. 야~~ 다토야어토야일어와봐일 아니 그거 말고! 일어와봐 여기! 아니야, 아니야. 내가 널 보기에 안 편해. 빨리 일로 와봐. 아니, 발 두지 말고. 일로 와봐. 나. 꼬리 흔들지 말고. 야 밭두야, 빨리. 밭두야! 밭두야! 밭두야! 거기 말고. 밭두야, 거기 말고. 꼬리 흔들지 말고. 자식, 자꾸 짖지 말라고 했지? 응? 엄마의 헤드락을 당연히, 야정신차치지 헤드라갈, 아이터이 터치. 헤드락을드라갈헤드라아가 그만 두고 일로 또 이쪽으로 와 그렇지 그렇지 알바 이뻐라 이런 새끼를 돌아 아니 아니 엉덩이를 주지 말고 아우 이 꼬리 좀 제가 한입 먹어볼게요 아우 팔딱팔딱 뛰네요 꼬리가 아우 아우 팔딱팔딱 뛰는 꼬리를 닦았어요 <웃음> 나... <웃음> 아우, 빨짝빨짝 뛰세요, 꼬리가. 아우, 이거 한 개만 먹어봐도 될까요? 이거 회차도 먹어도 돼요? 지금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왜> 기분 좋냐? 쥐꼬리 <웃음> 집꼬리 먹는다고 하니까 기분 좋아? 변태야? 변태니? 니네 꼬리 먹는다니까 기분이 좋아졌어? 찹쌀 옷 신발.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꼬리가 어이구 꼬리가 승심하네요. 꼬리가 팔딱팔딱 거려. 요아 그렇지. 꼬리가 팔딱 팔당, 팔딱팔딱 거려. 꼬리를한명 먹어볼게요. 아 이거 팔딱팔딱. 오고 이거는 꼬리가 아니라 발. 아. 귀여워. 백서야, 제 화난 걸 자꾸 나한테 막 얘기해.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